안 아,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어 제가 오전에 근무하고 있는 모에닉스테이 31이라는. 카페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따라 들어오시죠. 유후.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카페 내부에요. 오전에 일을 마치고 이제 혼자 작업실에서 노래 연습을 하다가 커피 한잔하러 왔는데, 어, 일하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까꿍. 저희가 브이로그 촬영 중인데 점장님이 등장하셨네요. 보시면은 지금 계단이 좀 어두워요. 저희 카페 분위기가 어 인더스트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인테리어가요. 되게 조금 어둡지만 또 그게 고급진 분위기가 나겠죠. 지금 위층에 올라와서 바깥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합정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는 모에닉스테이3 1 2층입니다. 네. 이곳에서 저는 자주 테라스에 앉아서 맥주 한 잔씩 하고는 합니다 이제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아 너무 노래도 안되고 어 노래도 잘 안만들어질 때 가끔씩 이 공간에 와서 맥주 한잔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또 그것보다 직원 할인 되거든요 자주와서 아, 음. 어 뭐야 네. 뭐야 뭐게 뭐야 형이 오라며 <웃음> 왜 온거야 형이 오라며 <웃음> <너 웃음> 아 잠시만 아 <웃음> 아니, 실은 뭔데, 제가 불렀는데 어떻게 아, 2층에 있는지 알고 떠오셨네요 이거 뭔데 근데? 아 이게 뭐냐면요 찍는거야? 네 제가 지금 브이로그 촬영중인데 아 이거 왜 아.. 아잠시만 촬영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제가 아니 너무 좋지 촬영... 아, 괜찮아요? 아, 저는 이런거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 관종이잖아 예! 아, 이거 뭐하는건데 근데 오, 아, 이게 안녕하세요 지금, 네. 아, 이, 뭐, 라이브야? 네 이게 뭐냐면 브이로그인데 제가 이걸 어디까지 올릴거예요 음. 근데 이게 혹시 아티스트 빅리그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저희는 이 맨날 나오는거 <웃음> 맨날 나오는거 한3주째하거 아니야 지금 저거 어디 거기서 찍어래? 예, 거기서 지금 회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아, 거기 아 그분들이 보는 거야? 그래 이제 여기 나오는 거네, 우리. 아, 그러면은 이왕 나오신 김에 한번 친구분 소개 한번 쫙 하고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아 먼저 한번 소개만 해 주시. 저요? 저 아, 저는 아티스트예요. 아. <웃음> 네, 제가 아, <웃음> 그러니까 저 어. 아, 저는 브랜디라는 아티스트고요. 최신 싱글 앨범 온라인이라는 앨범. 와 여기서 홍보를? <웃음> <웃음> 아니 뭐 해라며. 아, 아니 아니었고 해라 네. 네. 아티스트 비리가안 나갔어? 내가 어. 노래를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더만. 아.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분위기 있는 음악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어. 어. 그럼 그 분위기는 이제 얼굴에서 나오는 분위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이렇게 매력 발산을. 어. 자 그럼 옆에 계신 약간 머리 다 젖어 계신 분한테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저는... 끝났고요. 네. <웃음> 아 그럼 소개 한번 실려 부탁드립니다. 스피도 나가서 안 할래. 아네 안녕하세요. 아아아 아아아 성기 안녕하세요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종민이 형의 어그 대학교 동생 어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끝까지 서울에서 이렇게 2년을 어, 음. 이어가네요 저도 음악하고 있는 심종찬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뭐 음악을 하시죠? 이제? 아, 저는 이제 힙합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 이번에 아티스트 빅리그 약간 이런 거를 저도 나오고 싶었는데 저도 약간 노래, 잘하거든요. 와, 네, 노래 잘 하거든요 와우! 노래 잘하 이때 하는... 한번한 소주 부탁해요 이렇게 해드릴게요아뭐 아, 어떤 거 뭐.. 어떤 그, 문종민 씨의 그, 나무.. 아제 노래 나무.. 어 괜찮으시다면 뭐.. 제 노래를 몰라서 못부르 그게 아니라 제가 부르면 그게... 나무가~~ <웃음> <웃음> 나무가~~ 여러분 이런 노래 <목소리> 아니에요? 아, 참 고맙다. 오, 오, 오, 너무 감미로. 그럼 이제 앉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지금. 자 지금 여기는 진짜 테라스. 아 분위기 좋습니다, 저제가 여기서 지금 다들 맥주 한 잔씩 하러 오신거 아닌가요, 그죠? 어, 뭐. 근데 정민 씨 오늘 그 브이로그 네 생각 찍으러 오셨는데 이 아디다스 스니딩이 보셨네요. 여러분들 <목소리> 실이네. 수리님! <웃음> 아니 아디다스 향해! 아디다스 수리닝에 위에 인이나 이렇게 에다가 목걸이 우와, 자 오늘 문종준씨어우 <웃음> <오>, 안녕하세요 <웃음> 문종준씨 오늘 뭐하시다 어. 왔어요? 저요? 네. 아, 저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 뭐하고 왔겠어요? 여러분? 오 자다왔습니다 네, 많이 자다왔어요 많이 자 노래 더잘하고 그죠? 목이 좋으니까 그죠? 오. 그 촬영이 많이 힘들었나봐 네, 아, 네. 아, 그 촬영이. 예. 자, 그러면, 아티스트 빅리그에서 찍으라 했다면, 이거를. 그쵸. 그럼 아티스트 빅리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아티스트 빅리그. 어, 네. 맨 처음에 이제 아티스트 빅리그를 나갔을 때. 어, 나가게 됐지 않습니까? 네, 네, 몇명몇명 명 나왔었지, 그때? 아티스트 빅리그가 이제 16인으로 먼저 선정이 되었죠. 었 아, 근데 네. 그게 또 경쟁률이 되게 셀것 같은데. 아니야? 경쟁률 몇이었어? 경쟁률도. 경쟁률이 정확하게 저기 알려주진 않았지만 어. 그래도 뭐 적지 않은 숫자였으면 분명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그 안에 그... 들어갔네.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그래도 이렇게 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과연 내가 16위라는 수 있을까 의문을 네. 가졌지만 네. 어, 정말 다행히 아, 들어가지고 아. 또뭐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어. 또 이런 브이로그도 난생 처음 한번 찍어보는 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 들 브이로그는 사랑입니다. <웃음> 브이로그 많이 하시길. 역시. 아, 제가 어제, 그, 멍 때리기 대회 나갔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웃음> 예, 갔다가, 강시 그거, 아이디어 누가 낸 거임? 아니, 같이, <웃음> 같이 했지. 근데, 저희가, 그, 뉴스나 이런 데좀 많이 나왔어요. 예, 아, 얘들이 이제 멍 때리기 대회 나가가지고, 멍 때리기 대회가 아, 보니까 네. 이제 컨셉을 잡고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컨셉 중에, 강시 컨셉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고, 인터뷰를 많이 했던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얘였어요. 네, 아, 네. 아, 네. 스타입니다. 예. 제가 지금 채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못 아, 먹는 음식 이좀 많아요. 예. 살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맥주는 많이 먹습니다, 제가. 어제 많이 <웃음> 먹고. 어제 <웃음> <웃음> 지금 과음... 좀 초췌해요. 여러분들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항상 적당한 음주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음주운전 안 돼요. 갑자기 그렇죠. <웃음> 진짜 혼자 잘한다. 우리 왜 불렀어? 그러니까, <웃음> 어. 진짜 우리 왜 불렀어? 하나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재밌네. 어, 안녕하세요. 어. 혼자 아 그리고 카메라가 좋아. 여자친구 없는 사람 손. <웃음> 왜안되시죠 네? 외신구 왜, 왜 없는데 왜써안 되지? 그게 남의 브이로그에서 <웃음> 잘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음. 종민 형그 노래할 시, 아 노래할 때 라이브를 시청해 주세요. 어 거. 아니 라이브 시청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삼을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그 삼을 누른 사람들한테 대자라다 <웃음> <괜찮다, 괜찮다>. 다가가겠습니다. <웃음> 먼저 다 제가 했다가. 제가 먼저 다 체크해 놨다가 아이디 다 써놓고 들어가 가지고 연락드릴게요. <웃음> 어떤 데 <웃음> 여러분 1번입니다 1번 1을 계속 누르셔야 돼요 알겠죠? <웃음> 아, 3번 네. 누르셔도 되고요 이제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낸 온라잇이라는 네, 네. 어, 네. 핫합니다 요새 네. 그 인싸들이 듣는 노래라고 음. 어? 네. 근데 저긴는제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문종민의 나무 많이 들어주시고요 참 고맙다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알겠죠? 홍보 이빨 합니다술 취하신 거 아니죠? 아네저 얼굴 빨갛아 얼굴 안 빨간... 아 근데 나 오늘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좀잘라줄고 물? 에? 왜 그런? 육전이가 의견이 때. 아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시죠. 어. 내 얘기 한번 만들어. 이제 브랜드 텐 시작한다. 아 쓰자, 쓰자. 시작합니다. 멍멍 소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어, 그 뭐지? 브이로그를 찍 찍는다면 아 형이 나오겠지 가지. <웃음> 형이 이렇게 나오게 찍어가지고 <웃음> 브이로그를 아이오아이 같은데 아니 나 찍지 말고 제발. 브랜디의 <웃음> 온라이 <웃음> 많이 들어주세요. 문종민의 나무 많이 들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거예요. 하냐면 형이 셀카를 찍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형이 정면이 나오고 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 나 근데 그런 거잘안 봐도 <웃음> 안 <맞아. 웃음> 뒤에 아. 찍어달라고 하면 아,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 <웃음> 네. <것> 같은데 <웃음> 뒤에 뒤에 안녕 <웃음>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네. 직원이 퇴근하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들. 준빈 씨로 안녕하세요. 많이 친한 직원입니까? 아 많이 친하죠 저희 직원들은 단합이 아주 잘되 있거든요 어. <웃음> 한번 나무 한번 커버 한번 영상 보내, 보내주시죠 보여 주시네. 너무가. <웃음> <웃음> 아, 방금 침치 다 보였어요. 저기네 있네요. 끈이에요. 주민이랑 저랑 만나게 된 일화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아, 한번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어. 밴디예요. 이 주민의 나무 저에게 있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고 였라 물었을때는 당연히 첫번째가 바로 이 친구가 우와. 아니에요. 오. 아니고 오. 정말 단순히 음악을 하고싶어가지고 <웃음> 한거고요 네. 문종민의 나무 많이 만들어요아 아, 이런 센스쟁이를 보았나. 아 죄송해요. 문종민이 노래 진짜 잘하니까 트플 많이 해주시고 네. 아 그리고 계속 잘할거예요 아마. 저희 우리 친구들도 <웃음> 여러분들 노래하는 친구들이니까 아, 언젠가 한 번은 또볼 겁니다 그때는 이 친구들도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번에 한번 원픽, 원픽 부탁드 일단은 어, 이거 제 브이로그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아니, 아니, 주는 저를 꼭 벌빙이나 뽑아주시면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찍어주세요 와 이분은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고요 일지매신가요? 어? 아, 뭐 놀리지마 너무 재미없었잖아 이건 꽃을 그렸다고 하네요 근데 너무. 어, 근데 네. 너무. 네. 그 준비주... 아, 준민씨 네. 응. 일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줘. 일하는 응. 모습여러분들 원해요? 아, 응. 응. 원하신다고요? 어, 그럼 가볼까요? Let's go! 아, <웃음> 약간, 평상시 걸을 때 이렇게 걸으세요? 네. 자, 저희 발라드 가서 문중민씨의 색다른 모습이죠? 자, 뭔가 지금 갑자기. 아, 이제... <웃음> <웃음> <웃음> <정해인데>. <웃음> 또, 이제. 아, 아, 뭔가.. 생각하는 건데도 갑자기 하려니까 조금. 이게 카메라 앞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 이게 왜하냐뭐 하는 거냐면요 커피 깔르건 이제 나랑 안 튀게 음... 갑자기 커피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웃음> 아티스트 빅리그에서 공연할 때는 되게 긴장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카메라 앞에 이렇게 오니까 되게 긴장하셨네요 아, 노래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웃음> 네. 말을 하라고 하면 이제 좀 바보가 됩니다 아, <웃음> <웃음> 그런 생각어서 일단 여러분 자. 아, 이게 이쁜 그릇을 해야 돼요 이쁜 그릇 한이 정도에서 꺼집니다. 야, 아, 그 느낌, 느낌적으로 하는 거요 이게. 아, 이제 <웃음> 모든 어, 게 피가 느낌이네요. 피가 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스팀 스틸은. <웃음> 오,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틸. <웃음> 아 <웃음> 코까지? 네, 우유를 따르고요. 갑자기 왜그 커피 강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틸은 안요 네 오늘은 커피 강의를 했으니까 내일은 이제 레슨 하면서 어. 노래 강의를 하는거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다 네. 자 티비티비 티비 뿌리가 났을 때 그만 자 살짝 당겨주시고아 뚝뚝하자 뚝뚝하다 이게 약간 모든게 감이군요 씹을 <웃음> 때 꺼주세요 이건 없어요 <웃음> <10톨> <웃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커피 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음. 자 이제 먼저 안정화를 시키고요 얇게 내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그림을 어야어 얼추 어게 나온 네 같은데. 이게 나뭇잎인가요? 어 모르겠어요 <웃음> 네 이것이 아티스트 빅리그의 문종민씨가 만든 커피입니다 어, 아티스트 감사합니다 아티스트 빅리그에서 노래하는 노래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커피 만든 사람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자 종민씨가 없는 틈을 타서 네. 이제. 네. 같이 음악하는 동료라고 하셨는데. 아, 네. 종민 씨의 단점 10가지 말해주세요. 종민이 형의 단점 10가지다. 종민이 형은. 네. 일단 키가 너무 작아. 거이고이고아이 1번 키가 작다. 1번 키가 작아. 아! 왜 형이 뜬금하죠? 아. 아. 2번. 어, 그는 아. 검은 청자켓에 아래는 아디다스 아. 바지를 입을 줄 아는 사람이다. 아. 협찬이죠? <웃음> <웃음> 에이, 협찬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그래. 했어. 너무 아, 좋으니까. 너무, 비 j 님들이 너무 매너 좋으시고, 아. 이게 막, 보통 사, 그, 제가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리허설 때 드렸었는데, 리허설 중에, 어, 아, 공연, 수 있죠, 어, 공연 데뷔 상황을 이기 때문에, 어, 좀 긴장하고 있기도 마련인데, 이혹은 뭐,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다른 데 하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부탁드리기 때문에, 음. 귀찮아 할 법한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웃으시면서 같이 아, 사진을 찍어주셨거든요 너무 그 부분도 좋았고 그거 아니, 아니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본업에 충실하시는 모습 너무 풀어 같았습니다 아, 너무 키가 커서 놀랐어요 아요 어,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어, 너무 선취를 하십니다 진치가 엄청 크죠 네, 너무 선취를 하시고 뭐 가늠 막 그렇게 막 옆에 서있지만 키 가늠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임다씨 네, 네. 구독자 지금 95만명 와, b 어, 재인다님 게스트 를 불러주세요 아셨죠? 아, 아 BJ임다님이랑 이제, 이주째 봤기 때문에, 어, 솔직히 모르겠어요. <웃음> 제가 다 만났을 때 저를 알아볼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절대 못 알아보죠. 어? 어? 어? 어? 마이크를 잡고 있어 알아보실 것 같은데. 사인해드릴까요? 어 근데 저번주에 BJ임다님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음. 인스타에 자랑도 했거든요. <웃음> 네. 저도 이제, 어, 개인 유튜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음, 아마 단짠 뮤직이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생각입니다. 단은 달달하다 할때 단이고 짠은 이제 짠게 아니라 이제 가슴 짠한 음악을 한다 그래서 달달하기도 하고 가슴이 짠하기도 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 생각인데 이제 그때 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살려서 교육 영상을 조금 담아서 같이 제작을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름 되게 잘 지었다 단짠 네, 그래서 그컨텐츠를 만들면 은 여러분들 지원사격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내일은 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상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